큰 세상 이큰 타로입니다. <웃음> 여러분, 제가 이거 녹음을 눌러 놓은 줄 알고 계속 서론을 갖다가 장황하게 얘기했는데 딱 보니까 녹음이 안돼 있어. <웃음> 다시 하는 거예요. 음. 에 그래서 뭐두 번째 하려니까 또 생각이 안 나네. <웃음> 제가 옛날 옛날에 어 지금은 뭐. 뭐다 희석이 돼 가지고 그랬, 어, 그땐 그랬지라고 하는데 한때 정말+ 정말 어, 삶이 괴로운 때가 있었어요. 삶이 너무너무 괴로운 때가 있었었는데 그때 그 추노에서 낙, 그 드라마 추노가 유행할 때였어요. 어, 그때 낙인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 노래를 갖다가 내가 하루 아 하루 종일 흥얼흥얼 됐었던 것 같아 어. 어느 어 부분에서라고 하냐면 은 그거 있잖아요 내가 사는 것인지 세상이 나를 버린 건지 하루가 1년처럼 길구나 그 언제나 아침이 올까 여기서 그 언제나 아침이 올까 아 정말 그때는 괴로웠어요 음. 이 노래가 진짜 한이 맺혀서 불렀었던 적이 있어 음. 그래서 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라고 하면 그 전생에 나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어, 기억도 아, 나지 않는 그 전생의 죄 때문에 어, 이 생에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사나 싶은 거예요 음, 내가 왜 전생 얘기를 하나라고 하면 오늘의 주제가 전생 얘기예요 음. 그자와 내가 도대체 어 전생에 어떤 사이였길래 그렇잖아요 궁금하잖아요 우리 그러잖아 전생에 뭐 나라를 구했니 나라를 팔았니 막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카드를 어, 뽑아놨습니다 전생에 그자와 나는 어떤 관계였을까 라는 주제로 어, 리딩할 텐데요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웃음> 전생에 어떤 관계였을까요? 아름다운 관계일 수도 있고, 어, 아름다운 관계일 수도 있죠. 어. 아니면 은 진짜 어, 왼수였을 수도 있고. 자, 재미로 보는 전생 이야기, 우리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럼 저는 1번 카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생의 그저 하나는 어떤 인연이었을까? 어디 봅시다 어디 보아요? 응? 전생의 그저 하나는 어떤 인연이었을까? 우흠. 오,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음. 꽤 깊었던 사이 같아 음. 꽤 기뻤던 사이, 어떤 사이까, 어디 한번 봅시다. 어째서라고 하냐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전생에 갑질을 한게 아니었나? <웃음> 왜요? 라고 한다면, 어디 봅시다. 어, 어디 봅시다. 어, 여러분들이 옛날에는요, 소유욕이 너무너무 강했대요. 어, 너무너무 강했고, 어, 어쩔 때는, 어쩔 때는, 진짜 되게 자상하고 배려심이 있지만 한번 화가 나면 은그 이제 어. 아주 뭐지 신랄하게 비판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 무엇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누군가가 건드렸을 적에. 어. 그러니까 용의 영린을 건드렸다 그러잖아요. 영린 근처에만 가도. 어. <웃음> 영리를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어, 그 근처에만 와도, 어, 누군가가 내 것을 갖다가 건드리려고만 해도 여러분들이, 어, 진짜, 그 예민함의 끝장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싶어. 음, 여러분이 예민했다라고 해요. 아 그러다가 보니까 어, 이제 이게 왜 그러냐라면요. 이게 스토리를 알아야 돼. 어 어쩌면 여러분들이 옛날에 그그 불악민 그 있잖아요. 불악 유목민 같이 불악 이제 이렇게 불악들이 이렇게 있잖아. 어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런 유목민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나라가 생기기 전에. 어, 나라가 생기기 전에 어, 그런데 이 여러분의 그 사람하고 어쩌면 이렇게 지금 여러분의 패밀리나 아니면 친구들이나 왜냐면 우리가 과거 사람들을 다시 만나잖아 여러분들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하고 한. 뜻을 하나로 세워서 어쩌면 나라를 만든 게 아니었는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나라의 여왕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갑질을 한게 아니었나 싶어 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지 어디 봅시다 재미로 보니까 그냥 들으세요 어. 자. 그런데 이게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는 그 부분에서 어, 나라의 기틀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때 이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어 무슨 결혼이나 뭐 이런 걸한건 아닌 것 같아 어떤 결혼이나 이러한 그런 체계는 없었고 나라를 갖다가 그러니까 조금 처음에 뭐, 뭐 되게 큰 나라였겠습니까 이렇게 유목민이 이렇게 모여서 어 유목민이 모여서 작은 나라를 만든 거니까 나라의 체계가 안 잡혔잖아 그러니까 나라의 체계를 잡기 위해서 어 항상 어. 그 노력하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예민해지고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길이 있잖아요. 내가 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하나만을 보고서 꾸준히 갔었던 게 아닌가 그러면은 그 자는 누구냐라는 거지. 그 자. 그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나라를 세웠을 적에 여러분의 가까이에서 여러분을 갖다가 보필했었던 사람이 아닌가라고 봐요. 근데 보필을 했는데 어떻게 보필을 했냐라고 하면 은 철딱선이 없이 보필을 했다라고 봐 음. 너무 어 나는 이렇게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어 나라를 갖다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 밤이 낮인지 낮이 밤인지 모르게 고, 고민 고심 고심을 하고 나라의 살림을 갖다가 응 어, 튼튼하게 해서 노력을 하는데 응 어, 그자라 어, 그자는 말이야 어나그니까 여러분들이 여왕이었어요 어, 여왕 만약에 남자였다면 왕이었다는 거지 그자는 말이야 철딱선니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라는 거야. 나한테 이 나라 살림을 다 맡겨놓고 어, 옛날에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음. 그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히스테리가 는게 아닌가 싶어 음. 그래서 뭐 눈치도 없지 어, 나는 이렇게 솔직히 그 건국 초기에는요 이게 나라가 나라 같지도 않아 그리고 여왕이든 뭐 왕이든 어떠한 그 권위가 진짜 뭐 진시황처럼 그냥 중국을 통일한 그런 그런 무소불류의 권력이 아니란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의기투합을 해서 하나의 마음으로 모였던 사람들하고 뭐 마찰도 있고 한발나가기도 어렵다라는 거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고민하게 되고 여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리더였잖아 리더였으니까 뭐해 더 많은 일을 했다라는 거야 원래 건국 초기에는 리더가 피곤해요 응. 그 조선시대도 보고 고려시대도 보고 어떤 시대도 봐봐요 처음 나라를 세웠을 때는요 어, 힘들어 그 다음 왕서부터는 뭐를 해 피해 숙청을 해버리잖아 응. 그런다라니까 그 독하지 않으면 나라를 바로 세울 수가 없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총대를 맨게 아닌가 어, 여러분도 이렇게 쉬고 싶고 나도 여왕이잖아 어, 여왕답게 진짜 어, 진짜 모냥새 착 내고서 앉아서 여봐라 이러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지 어, 내가 여왕이면서도 불구하고 어, 열심히 일을 했다 왜? 나라의 기틀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철딱선이 없는 인간은 응, 나라만 덜컹 세워놓고 나라만 덜컹 세워놓고 놀러 다니기 바빴다라는 거예요 응, 놀러 다니기도 바빴고 아직 어, 제대로 이룬 것은 없는데 어, 제대로 된 것도 없는데 놀러 다니고 지 맘대로 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다 하고 살았던 게 아닌가 오, 되게 좋다 어. 아 지금 이 시대의 왕은 뭐야? 어, 힘든단 말이지. 힘들단 말이에요. 이때는. 음. 그러고 언제 목이 달아날 수도 몰라. 언제 왕이 교체될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불안한 속의 왕이라라는 거지. 어. 왜? 아직 나라의 법인이 이런 것도 다 재정, 다 만들어야 되는 시기라는 거야. 모든지 다, 하나서부터 열까지. 그런데, 나한테 이걸 다 베껴놓고, 어? 이자는 뭐 하고 있었냐라는 거지. 응, 어, 놀러 다녔다라는 거야. 그러고 이제, 그, 놀러 시컷 놀고 들어와갖고, 투덜투덜 되는 거지. 아이, 맛도 없고, 탁, 내얼굴은 진짜 다 썩어 문드러져갖고, 다크서클이 배꼽까지 날아오는데, 이, 이자는 뭐 하라 그래? 아이고, 뭐, 고기가 들이걷다는 등, 누가 고기를 권냐는 등, 이딴 시기를 고기를 꺼놓고서 나들어 먹으라는 배, 어, 그런 어, 쓸데기 없는 소리로 내 염장을 지려던 사람이 바로 그자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자였다. 음. 어디 봅시다. 그 옛날에도 그랬었던 거예요. 그럼 이 자가 남편이냐 라고 봤을 적에는 남편은 아닌 것 같아. 음, 남편은 아니다라고 봐. 어, 그러,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거예요. 언젠가 내가 어, 지금은 내가 내 발톱을 숨기고 있지만 언젠가 내가 어, 이 나라를 제대로 세운 날네니 놈의 목부터 치겠다라고 벼르고 있었다라는 거야. 음 왜냐면 하등의 도움은 안 돼. 그렇지만 그 나라를 세웠으면 공신들을 갖다가요 어, 기, 기반을 잡는 단계에서는 저 이제 숙청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벼었 벼렀다라고 봐요. 음, 근데 이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더 박차를 가한다라는 거지. 왜 맨날 그 저기 말 나는 힘들게 일하고 있으면은 뒤에 뒤 통수에다 대고서 계속 저, 눈치도 없이 쫓아다니면서 조잘 조잘 조잘. 조잘조잘조잘 조잘, 조잘. 막 투정이나 부리고 그리고 씩가 없어지고 지는 놀러 다니고 어 뭐에 놀러 다녔나 그러면은 어 주색잡기 같은 거 하고 놀러 다녔다라는 거야 어 신나 신나 하고 놀러 다녔다는 거지 나는 어 진짜 동에동 이리 이리저리 떠다니면서 일하는데 이자는 뭐냐라면서 그치 뭐 어. 막이 사람 이이 이 여자 끼고 놀고 저 여자 끼고 놀고 막 이랬다라는 거야. 음, 그렇 그래서 일을 갈았다라는 거지 일을 갈았다. 그러나 어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 있었다. 왜 그러냐?라면은 자리가 불안했기 때문에. 음, 자리가 불안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그 그렇잖아 옛날에는요. 지금은 집안이 망해도 내 목은 안 달아나잖아. 옛날에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니까. 어. 그러니까 누가 내 밥에다가 독을 탔을 수도 있고 내가 그니까내 편을 갖다가 다 포섭해서 만들고 막 이래야 되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항상 불안함 속에서 살았는데 그 인간은 팔자 좋게 놀러나 다니고 세워라 내어라 이렇게 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음. 어디 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라고 하면은 어 맞아 그냥 오와 어, 이때도 철이 없었다 어 여러분은 항상 내가 여기서 깝딱이라도 잘못하면 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은 진짜 그잠잠 잠, 어, 잠도 안 자고 어 열심히 그 나라를 갖다가 경고하기 위해서 힘을 썼는데, 이 사람은 뭐냐라고 하면, 기회만 엿본다라는 거지. 무슨 기회? 음, 그, 그, 왕의 옆에 있으면, 이게 요, 요, 요고, 요고, 요고, 요고, 요거잘 요거, 요거, 요거 나오잖아. 어, 어떻게 하면 요거를 갖다가 한 푼이라도 자기 주머니에 더더 더 넣을까? 요런 거, 요런 거 기회 포착하고, 어, 어떻게 하면, 어, 자기 맘대로 나가 놀라고 어, 그랬다라는 거예요. 가끔씩 들어와 가지고 기회를 포착해서 어, 기회를 포착할 그 생각이나 하고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와 이게 뭐지? 음, 이게 뭘까요? 어, 여러분들은 이 사람의 이런 행동을 갖다가 다 참고 봐줬다라고 봐 어, 봐주고 싶어서 봐준 게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거야 그때는 음,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그치 어, 언젠간 내가 너를 갖다 처단하고야 말거라라는 어,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이때는 여러분들이 손을 쓸 수가 없었어 어, 예를 면면 너무 할 일이 많았다라고 봐 어쩌면 지금 상황하고도 똑같지 않나요? 음. 지금 상황하고도 똑같다라고 봐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이자는 어떻게 되냐? 이자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럼 이자는 어디 갔어요? 라고 하면 너 놀러 갔다니까 음. 여자 끼고 놀고 있다니까 지금 여기서 어, 여자 끼고 놀고 있다라고 봐요 가끔씩 들어온다라는 거지 가끔씩 들어와가지고 왜 가끔씩 왜 들어오냐 라는 거야 어, 이거 기회를 보고 이거 어, 그것 때문에 들어온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의 뜻을 갖다가 세우기 시작하는 것 같아 음, 하나씩 하나씩 뜻을 세우기 시작한다 그리고 어 여러분의 주변에 그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업적이 있잖아. 빛나는 업적을 갖다가, 어, 어느 정도는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어, 나라의 키트를 갖다가 어느 정도 말하고, 내 편들을 조금 만들어 놨다라는 거야. 그 옛날에도 보면은요, 인근님의 내 탕고라는 거 있잖아. 그런 거좀 풀어가지고, 어. 옛날에도 그, 그 공식,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돈좀좀 풀었어요. 어. 왜냐면은, 곡간에서 임신난, 아, 곡간에서 임신난다고, 곡간을 풀어야 내 편이 돼. 그건 어쩔 수 없어.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금 같으면은 술 한잔 사주고, 어. 어, 선물 하나 하고 야 이거 오다 수섰다 하면서 어, 그래 우리 잘 지내자 뭐 이런 식으로 어르고 덜러 갖고 여러분들의 편들을 갖다 많이 포섭해 놨다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의 기반은 마련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어디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 저기 뭐야 그 저게 있어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그때 그 당시에도 강단이 조금 있었던 게 아닌가. 어. 막그막그 막 그... 조용하면서도 내가 나서야 될 때는 강단이 있어가지고 좀, 밀어, 어, 좀 견디고 인내하면서 미, 밀어붙이는 힘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래서 사람들하고 유대관계도 좋게, 여러분들은 사람들하고 유대관계도 좋게 맺고, 갈수록 더잘 된다라는 거야. 음, 갈수록 더잘 되고. 그러나, 안 되는 게 하나가 있다라는 거지. 그게 무엇이냐면, 이자라는 거야. 이자. 이 철딱선이 없는 이자. 이자는, 저기, 막, 여러분들한테 가끔씩 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한다라는 거지. 그치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나를 갖다 추종하는 세력도 만들어 놨고 그 사람들하고 유대관계도 좋기 때문에 더 이상 얘 말을 갖다가 들어줄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지 어이 그때쯤 되니까 이 이자가 어, 이 인간이 여러분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을 하는가 왜 그래요 딱 보니까 내 목이 달아날 판이거든 어 얘도 눈치를 깠지 어 내가 계속 이룩하고 있다가는 와 이러다가는. 내가 제명까지 못살기구나 싶어가지고 여러분한테 그제서야 잘 보이려고 뭐 어떻게 저렇게 하려고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라는 거예요 어, 이미 때는 늦었다 라고 봐 응, 이미 때는 늦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라고 하면 여, 옛날에는 응. 어,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뭐 어, 저 여기 보여요? 어. 손에 생선 들고 있는 거 손에 꽃을 들어야지 왜 생선을 들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음, 분위기 파악 못한다는 거지 음, 분위기 파악 못한다 지금 사태 파악이 안 되는 거야 네 목이 달아날 판이야 어, 네 목이 달아날 판이야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떡하지? 까딱하다 보니까 지 목이 달아날 거 같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음. 배신을 때릴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 무슨 배신이냐라고 하면, 딴데, 어, 딴데로 도망가자, 해갖고서, 여러분들을 두고 도망간다, 도망갔던 사람이라라는 거예요. 어, 그자가, 어, 여러분들을 두고 도망갔다. 그러면은, 그때 그 당시에 여러분들한테 도망갔을 적에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없었냐? 그건 아니에요. 마음이 있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좋아하긴 좋아했어. 근데왜 그렇게 해요? 라고 하면 이 사람의 스타일이 그래. 어, 진지한 게 없어 보여. 얼핏 보기에는 진지한 게 없어 보여. 하지만 이 사람 나름대로 여러분을 사랑했었던 건 맞아요. 근데왜 그러냐라면 이 사람은 책임지고 이런 거 싫어해. 어, 자유로운 걸 좋아한다. 자유분방한 사람이라는 거지. 책임지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모두 무거운 책임은 여러분한테 다 지우고 그냥 음, 세워라 내어라 어이구 얼씨구나 절씨구나 하고 놀고 다녔다라는 거야. 그리고 돈 떨어지면 어, 쓱 겨와가지고 어, 기회를 포착한다라는 거죠. 이그고게하고서또또 어, 어, 또 챙기면 또 가서 또치하자 좋다 막 이렇게 하고 놀았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사람이 어, 까딱하다가 내 목이 달아나겠구나 싶어가지고 어 떠난다라는 거예요. 어, 떠나지만 어, 떠나지만 이 사람이 여러분이 여러분이 이 사람 마음 속에는 항상 어, 여왕이잖아요. 여왕이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도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는 그쳐 하늘의 별같은 음, 나의 우상이었다라고 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어,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다, 어,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와서 그 버릇은 고쳤냐? 아니다, 라고 봐요. 어, 버릇은 고치지 못했다, 라고 봐. 음, 왜요? 라고 한날면은 그냥, 그 옛날이잖아요. 이게 지금 유목민이었다가 나라를 세운가 보잖아. 가봤자 허허 볼파냐. 어, 지 혼자 해라. 이렇게, 이렇게 봐 그냥 나무대기막 비벼갖고, 불 피우고, 그냥, 어. 토끼 잡으러 이리저리 떠다다는데, 얘가 게으르잖아, 응. 어. 뭐 그런 거 못해요. 제주가 매주라서 그런 거잘 못하고, 지구력이 없어도 토끼도 잘못 잡아. 그러다 보니까 에라모로 때가 다시 겨우는 거지, 요아 어. 죽일 뭐 테면 죽여라 하고서 다, 다시 오는데, 응. 어. 다시 오는데, 응. 어. 근데 그렇게, 결론, 어, 결말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지. 왜 좋지 않냐라고 하면 이미 배신을 때렸잖아 배신을 때리고 옛날에 거기서 어, 가 지가 어, 뭐야? 띄어봤자 벼룩이지 어, 띄어봤자 벼룩이고 음, 그렇기 때문에 다시 겨왔다 이런 거야 어차피 거기서도 얼어 죽을 판이고 어, 거기서도 얼어 죽을 판이잖아요 여기 있으면 목이 달아나 죽을 판이고 이래 죽나 저래 죽나 그러면 은 내가 거기 가서 빌어라도 보자라는 거지 음, 그래서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어떻게 되냐 보면 죽지는 않는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여러분들이 죽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 그럼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라고 하면은 그냥 법대로 하는 것 같아요 어, 법대로 어떻게 하냐 라고 하면은 뭐 어디 봅시다 법대로 어떻게 하는지 어, 어디, 어디, 가두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 못 돌아다니게 어디 가두놨던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그저의 전세계 인형은 뭐다? 그치, 같이 나라를 세웠다. 어, 나라를 세웠는데, 이때는 어떠한 그런 개념이 없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그, husband, wife, 그니까 부부나 이런 어떤 체계가 안 지어져가지고, 우리, 예, 그냥 완전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그냥, 갓 옆에 있는 사람이 남편이고 막 이랬던 거지. 어, 근데 이제 뜻을 모아서 나라를 같이 세웠던 사람이 아닌가. 근데 어려운 거는 여러분한테 다 맡겨놓고 시컷 기반 다 닦아 놓으니까 지는 고사에서 어 자기 좋은 것만 취해서 자기 즐겁게만 살았다 라고 봐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시 돌아왔지만 어 결국은 옥에 가뒀다. 네. 1번 카드 리딩 즐거우셨나요? 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전생에 그저 하나는 어떤 인연이었을까요? 어떤 인연이었을까요? 어디 한번 봅시다 어떤 인연이었는지 음 전생 얘기 아니 전생인데도 불구하고 이생하고 너무 같지 않나요? 음저일번 카드 리딩하면서 좀 재밌었어. <웃음> 재밌었다라고 봐요. 이거 여기는 어떤 관계일까? 어, 어디 한번 봅시다. 어. 어디 한번 보아요. 이 관계는 어떠한 관계였을까라고 보면은 음. 아, 이거 좀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니었나? 어,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니었나 싶어. 음,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어, 한마디로 그 우리 그뭐 고구려의 주몽 이야기 보면은 뭐 신녀도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어, 그리 어, 한 사람은 신녀고. 한 사람은 나라의 재상이 아니었나 어, 그런 게 아니었나 싶어. 어, 그런데 서로 어, 서로 사이가 안 좋아. <웃음>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그 우리 그뭐 주몽 같은 거에 보면은. 그 저기 말 왕도 신녀에게는 굉장히 공손하게 대하고 어쩔 때는 옛날에는요 신녀가 왕 위에 있었던 때도 있었어. 요 왜냐면 그 교황도 봐봐 왕 위에서 옛날에 16세기 때, 음 응. 왕도 그냥 막갈아울 정도로 그 교황이나 이런 신녀들의 파워들이 셌다라는 거지. 응.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이가 둘이 안 좋았던 게 아닌가 싶어. 근데 이게 그런 거 같아요. 왜 사이가 안 좋았냐? 라고 하면은 어이 신녀 그니까 신녀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무슨 교황에서도 하여간 교주 같은 거야. 그런데 어 갑자기 어 저기 막 부임을 해왔다라는 거지. 갑자기 부임을 해왔기 때문에 어 저기 막 말을 안 듣는다라는 거지. 이게 어디서 굴러먹도 왔는지 뭔데 갑자기 와갖고서 어 저기 막 내가 교주다, 뭐, 내가 신녀다, 아니면 내가, 내가 그 신의 그 뭐다, 하, 이러, 니까 웃기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어, 서로, 서로 말을 안 듣는다. 왜? 그러면 한 사람은 내 것을 고집하고, 아니야, 나는, 어, 나는 너 신녀, 너를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하고, 한 사람은 또 그런 거지. 야, 지금 이게 뭐하는 시초야? 너는 지금 뭔데 나를 인정을 안해? 난너 인정 안해. 어, 저기 막 구간이 명간이요. 네가 언제적부터 신녀였다고? 어쩌면 그럴 수도 있지. 이 신녀 신녀가 따로 있었지만, 어 신을 그뭐 그, 교황이니 교주니 아니면. 주지 스님 뭐 이런 거 하여간 그런 거 있었지만 이 사람이 뜬금없이 나타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나는 너를 인정 못해 그러니까 이쪽에서 어 이렇게 제사를 지내야 되니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웃기지 마십시오 아니 이게 진짜 뭐, 뭐, 내가 주상 어 내가 임금한테 가서 너를 갔다가 모가지를 날릴 수도 있어 어디 날려보시오 내가 주상에 에, 어 뭐, 뭐가 뭐 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록 어떠한 뭐 신하였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파워가 꽤 있다라고 봐요 그 옛날에 그 우리 그 보면은 왕의 삼촌이라던가 어, 왕의 작은 아버지가 뭐그 관리를 맡아 가지고 높은 직책에 있기 때문에 왕도 함부로 못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게 같애 비록 여러분들이 무슨 재상이나 이런 거였지만 왕의 버금가는 파워를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니까지게 감히 이게 어디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서로 으르렁 으르렁 거리고 싸웠던 관계가 아닌가 어, 그러니까 서로 개무시? 어, 서로 개무시 했다라고 봐요 어. 자 그래서 어떻게 그러니까 서로, 서로 고민하는 거지 저걸 어떻게 여기서 어, 빼버릴까 그런데 솔직히 음, 여기서 봤을 적에, 어, 여러분들이, 어, 그 신을, 숨기는 그, 갑자기 부임한 그 신녀 아니면 교황 아니면 주지신뭐 이런 거 하여간, 응. 거고, 그 사람이 왕의 그 힘에 버금가는 사람이 아니었었나. 그렇게 보여요. 그렇다 보니까, 음, 그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어떻게 이걸 갖다가 여기서 빼버리지? 라고서, 그, 저기, 막, 맨날, 맨날, 그거 갖다가 연구한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늘 가시방석이었다라는 거예요. 어, 맨날 내쫓을 생각만 했다라는 거야.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서, 이걸 트집을 잡아야 되는데, 잡을 트집이 없네, 이건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해달라 그래도, 어, 안 들어줘. 안 들어주고, 법이 이래, 법이. 어, 법이 그래. 그러니까 나는, 어, 나한테 이러지 마. 너는 나하고는 레벨이 다른 애다라는 거지. 뭐 이런 거지가 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권력 다툼이 난 거지 여기서 니자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이보시오 나는 어 신을 숭배하는 나는 그 이제 신녀요. 어. 뭐 남자일 수도 있지. 꼭 여자이란 법은 없잖아. 나는 여기서 저기 막 마법사요. 어, 나 마법사라고 할게 그냥 편하게. 나는 마법사요. 그래서. 꼴랑 꼴라 어, 저기만 엎어져서 절이라 하는 게 이게 어디서 야 나는 왕의 삼촌이야 난 왕의 작은 아빠야 이게 그리고 내가 재상이거든 이게 어디서 깝쳐 깝치기 내가 진짜 어 첫사랑의 실패만 안 했어도 너 내가 첫사랑의 실패할 때 기저귀 차고 다녔어 이게 어디서 깝치고 있어 그랬다라는 거지 음. 그래서 둘이 맨날 싸웠다라고 봐 으르렁 으르렁 으르렁대 응 음, 그런 관계였었다라고 보여요 응. 음. 그러다가 보니까, 어, 둘중 하나는 항상 기회만 본게 아닌가. 왜 기회만 봤냐 하면 어쩌면 여러분이 기회를 봤을 수도 있고, 왜 그러냐 면면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는 입장이었던 게 아닌가. 어, 핍박을 받기 때문에 꼭 참고 있었던 것 같아. 왜 어쩔 수 없다. 내가 아무리, 어, 저기, 막, 왕조차도 나, 나, 나를 리스펙하는 마법사였지만 마법사였지만 얘의 파가 너무 세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꾸그러져 있자라는 거지 꾸그러져 있자 꾸그러져 있고 기회를 엿보자 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디 봅시다 음, 기회를 엿보자 음, 생각보다 그 기회가 빨리 오는 게 아닌가 어디 봅시다 또 재밌지 않아요 과거도? 음, 이 스토리가 나온다는 게 나서, 근데 나는 타로 카드로 이게 리딩이 될줄 몰랐어. 그런데 이게 다 카드가 나오니까 이 스토리가 싹 올라온다 여러분. 음, 근데 여러분이 너무 급하게 계획하다가 뭔가 여러분인지 이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둘중 하나는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어. 아니면 이 사람이 입에 맞는 사람을 갖다 그 자리에다 세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가 보니까 뭔가 개에 차질이 생긴 게 아닌가 비밀이 누설이 되거나 그치? 제거해야 되는데 뭔가 비밀이 누설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 음. 비밀이 누설이 됐다. 음. 잘라내려고 한다라고 봤을 적에 누가 누구를 잘라내냐 라고 보면은 이 사람이 여러분을 잘라내려고 했었던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게 계획이 예, 실패로 돌아갔다 라고 봐요. 왜 실패로 돌아가 여러분도 어 어,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뒤통수를 친 거잖아. 여러분도 가만히 안 있는다라는 거지.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니, 여기서는 킹도 나오고 퀸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둘이 힘이 막상 막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는 안 당한다라는 거지. 어, 현실의 세계에서도 쉽게는 안 당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니가 왕이면 난, 나는 여왕이야. 이런 거지. 왕비가 아니라 여왕. 어. 그러니까, 이, 이, 뒤통수를 딱 치면 그래 나도 나도 딱이 날리는 거지. 응 어,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옛날부터 싸웠네. 그러니까 여기는. <웃음> 그런데 어이 사람은요. 좀 계산적이고 주도면밀한 데가 있어. 그렇지만 그게 100%는 아니야. 왜? 이, 누출이 됐잖아. 이 계획이. 근데 여러분들은 꼼수는 없다라는 거야. 어, 뭐 숨기고 자시고 뭐 뒤에서 뭐뭐뭐 속닥속닥 때 그런 건 없어요. 왜? 나는 그저 신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지스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교황일 수도 있고 어떤 그 나라의 그그 그 나라의 신을 모시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꼼수를 부릴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정당당하게 맞섰다라고 봐. 응. 뭐, 내가 뭐, 그런 거지. 나는 정정당당하게 이 자리에 들어왔는데, 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음.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라고 하면은, 이, 이, 이 사람, 이 둘의 관계가, 어, 끝난 게 아닌가, 그래서. 왜 끝났다라고 보면은, 어디 봅시다. 왜 끝났나, 이게? 그쵸? 싸움이 종결됐다라는 건가? 아니면 어떻게 됐다라는 건가? 아. 이게 무슨 뜻일까. 둘이 갈라섰다라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음. 아, 내가 이 전생 갖고서 이렇게, 어, 전생 갖고 이 고민할 줄 몰랐네요. 왜냐면 이 스토리가 이게, 음. 아. 맞아 이이사람이 꼼수를 쓰다가 어, 여러 이제 여러분들이 정정당당하게 하고 이 사람은 꼼수를 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기서 패배를 한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사람이 그래야 그래야 한한 발짝을 물러났다라고 봐. 음, 아, 그렇지만 어, 그렇지만 이 사람이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다라는 거지.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다. 내가 비로 어, 수에서 밀려서 어, 찌그러졌지만 그냥 꼴이 내렸어요. 아 그래. 어, 나는, 그럼, 나, 나의, 그냥, 알아서, 내가 네일 상관 안할 테니까, 어, 넌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랬지만은, 그, 그게 진짜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야. 왜 얘가 복수의 칼을 갈았다라는 거야. 와, 이거 옛날에, 옛날에 여러분들이 이런 사이였어요? 어, 서로 복수의 칼을 가는? 아니지. 이 사람이 복수의 칼을 간 거지. 여러분의 간 여러분이 간게 아니라. 음. 겉으로는 오나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이 칼을 갈았다라고 봐.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음. 음, 칼을 갈고서 어, 지금 이 사람이 어떤 계획을 짜는 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쟤한테 어떻게 복수를 하지 이렇게 저렇게 하고서 고민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전생의 얘기잖아. 전생의 얘기지만 이게 전생에 둘이서 풀리지 않은 이 얘기가 이생까지 왔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전생에서 원수였네. <웃음>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시기 질투했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갑자기 왜냐하면은 그 옛날에는 내가 그랬잖아. 교황이 왕보다도 높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갑자기 굴러앉는데 자기보다 지가더 높고 자기보다 저기하고 자기보다 할줄 아는 게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눈에 가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시기 질투하는 개와 고양이 같은 사이가 아니었었던가.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적 억수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왜? 이 사람 혼자서만 이렇게 생각한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갔다가 그냥 정정당당하게 갔다라고 봐요 음, 정정당당하게 갔다 근데 왜이사에이 이 이렇게 만났나요? 라고 하면 이 사람이 한을 품었잖아 음, 한을 품었잖아 옛날 사람들이 더 꽁해 옛날에 할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텔레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응. 음. 그러, 그러니까 옛날엔 아무것도 없으니까, 탐낼 수 있는 게 뭐야? 어, 예, 보석, 돈, 뭐 이런 거, 집, 어, 내 권위, 내 명예, 이런 거 밖에 없었다라는 거지. 뭐 TV가 있어, 뭐가 있어, 뭐 헬스클럽을 가겠어, 줌발을 추겠어, 그런 게 없잖아. 암튼,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음, 그런 거예요. 이제, 서로, 서로 말을 안 서로 이제 말을 안 듣고 서로 서로 이제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은 계속 여러분의 말을 갖다가 어,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꿋꿋하게 여러분들의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은 클리어하네. 옛날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꿋꿋하게 대쪽 같은 어, 대쪽 같다라고 봐요. 어, 숨기는 것도 없고 대쪽 같이 자기를 했다라고 보는 거지. 음. 그래서 어떻게 됐냐? 여러분들은 옛날에 잘 나갔다라고 봐. 어, 잘 나갔다. 어,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옛날에 잘 나갔다라고 나와요. 그럼 이 사람은 뭐야? 이 사람 뭐야? 어, 속이 소가지가 밴댕이었다라고 보지. 음. 어, 속이 밴댕이었고, 어, 결국은 이두 사람의 관계에서 아무것도 남은 게 없지 않은가 싶어. 결국은 아무것도 어, 못 한다라는 거지. 어. 그그 그 세계에서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라면은 옛날에는 뭐 기우제도 지내야지. 왜냐면 백성들이 이 추앙을 하잖아. 왜냐면 옛날엔 그그 그 문명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달을 숭배하고 태양을 숭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하고 컨택이 있는 그 신을 모시는 사람들을 갖다가 진짜 크게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있었.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왕의 파워를 능가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못 했다라고 봐요. 결국은 이 사람은 그런 거지. 부지, 진짜 어, 내가 그러니까 후회도 하기도 하고 어,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이 사람한테 남은 게 없다라는 거야. 어, 여러분들하고 대립하다가 남은 게 없고, 그러니까 이제 후회도 되기도 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냥 가만히 있을 걸. 어, 그냥 그때, 어, 내그 위치가 좋았을 때, 그냥 니나노 하고 있으면 내 자존심도 안 기기고, 내가 지금, 어, 완전히, 굴욕적인 거죠 모양새 빠졌잖아 왜 그렇지 않았어도 됐었는데 내가 쓸데없이 그랬구나라고 후회도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과 이 사람은 그런 사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옛날에 복수를하기 위해서 어 옛날에 복수를하기 이 사람이 소심 하게 복수는 하기는 했어 음 소심한 복수는 했어 그 무슨 복수? 어 뺀질거리는 걸로 어 뺀질거리는 걸로 소심한 복수는 했다라고 봐 그렇지만 이 궁극적인 목적에서 갑자기 여러 분들이 어, 이, 이 높은 위치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 입지가 어뭐 지가 입지가 흔 그. 다루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입지가 흔들릴, 그런 것도 없었는 건데, 어, 말했다. 그렇, 그렇지도 않은 건데, 이 사람이, 어, 소가지가 밴댕이었다라고 봐요. 소가지가 밴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시기 질투해서, 이 과거에 한을 품고서 죽었다라고 봐요. 뭐, 그 천수를 누려네이사람 천수를 누렸지 여러분도 천수 누리고 그렇지만 이 사람은 항상 살면서 어디 두고 보자 어디 두고 보자근데 끝. 끝내 이 사람이 어 자기의 그 복수를 하지 못했다 어 그래서 이이 생에서도 여러분들하고 계속 이렇게 싸우고 싸우면서 으르렁으르렁 거린 게 아닌가 여러분 으르렁으르렁 으르렁 되죠 어. <웃음> 그런 것 같아. 음. 네2번 카드 전생에 이 사람은 하고 나는 무엇이었냐 그러면 재상하고 그치 음그 신을 숭배하는. 어, 사람이었다. 그런 관계였다. 라고 봐요. 네. 리딩 즐거우셨나요? 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생에 그자와 나는 어떤 관계였냐 라고 하면 어이구 이게 뭘까요 흠, 이게 뭐지요 전생에도 연인 이었었나 어, 전생에 연인 이었었는데 음, 어디 봅시다 연인이었었는데 이게 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음.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걸까? 연인이었었다? 아닐 수도 있겠다? 어. 어디 봅시다. 음. 가족이었나 본데? 아니면 어, 가족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음 여러분들이 윗사람일 수도 있었겠다 싶어요. 음, 어떻게 윗사람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여왕이었고 음, 이 사람은 뭐뭐 뭐 그런 거지 무슨 장군 뭐 이런 걸 수도 있었겠니 그럴 수도, 있, 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음 그런데 왜 사, 어, 저기 말뭐 사이가 안 좋아졌냐라고 하면. 어... 이게 어쩌면 그런 거 같은데 이게 뭐지 조금 더 뽑아봐야겠는데 와나 전생 리딩 갖고 이렇게 심각하게 보기는 좀 그렇겠다 이게 느낌에 그런 거같아 피해 어 피해 복수 뭐 이런 거같아그 옛날에는 그 왕비의 어, 왕비의 가족들도 껏 깝빡하면 죽고 막 이랬었잖아요. 맞아. 그런 것 같아. 이, 여러분이, 어,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잘해준 건 맞아요. 잘해준 건 맞는데, 이 사람이 어쩌면 여러분의 가족을 갖다가 해꼬지 했을 수도 있다라고 봐. 음. 여러분의 가족을 해꼬지 했을 수도 있다.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사람도 나름, 그 옛날에는 그게 복수에 복수심 알복수 그래가지고 어. 다 아, 어, 네가 누굴 죽였지? 그러니까 나는 너너 너, 너, 누구 너의 누구를 갖다 죽일 거야. 그러면 또 이쪽에서는 또 서로 죽이고 죽고 막 이런 관계였잖아요. 어, 아 진짜 무식하다.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 얘 옛날에 그 인구도 적고 전쟁 나면 다 끌려가가지고 응, 남자들은 허거날 그 저기 막그 화살바지로 죽었었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됐었나 그런 것 같아요. 어쩌면은. 그, 그런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어떤 거냐라고 하면은, 그런 것일 수도 있겠다. 무슨, 뭐냐라고 하면, 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서로 쌍방이 다른 나라에서 서로 죽고 죽이고 나는 네 가족을 죽이고 나는 네 연인을 죽이고 그랬었던 게 아니었었나. 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그런 거 있잖아. 그 나라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나라 간에는 어느 정도 평화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쓰라, 속은 쓰리지만, 어느 정도, 그치, 그, 저기, 뭐, 자비를 베풀어 줬었던 게 아닌가. 그러나, 어, 쌍방은 대립하는 관계였다.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여러분한테 원한이 있었고 어,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이 사람한테 원한이 있었다라고 봐요. 그렇지만 겉으로는 어, 뭐 사신으로도 오고 옛날에 날아가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 이제 막 웃었지만은 속으로는 벼르고 있었던 사이가 아닌가. 음, 그러고. 그 옛날에 이렇게 보면은 웃으면서 말에 저기 말 가시도 친말들 있잖아요. 어유 뭐어뭐 어, 그런 말들도 서로 하지 않았나 싶어. 그래서 쌍방이 각자의 나라에서 잘 나갔다. 여러분은 여왕의 위치에 있었을 수 있고 이 사람은 장군의 위치에 있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어, 그래서 이 서로 아끼는 걸 갖다가 하나씩 주고받았던 사이가 아닌가. 음. 그런 거지. 그래서 여왕인데 왜 연인이 죽으면 뭐 왕이 죽었다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왕이 되기 전에 어 뭐그 첫사랑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 사람이 죽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어그이 사람의 칼에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여기 팽팽하게 맞서는 것도 보이고 여기 어 그렇다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내색은 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때 그 당시에도 음. 그리고 어, 여러분 그이 그러니까 그, 여러분도 그렇지만 이 사람도 마찬가지야. 내가 언젠가는 어 내가 저기 막 확실한 기반이 되면. 다시 돌아오겠다 이거지. 어, 결국은 뭐야? 옛날엔는 나라간에 싸우잖아. 서로 영토를 먹으려고 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언젠가는 어, 다시 되러, 되돌아와서 어, 저기 막이 땅을 갖다 차지하겠다라는 서로 야망을 갖다가 숨기고 있었던 관계라고 보는 거죠. 음. 응? 그래서 뭐냐라는 거야. 그래서 서로 한이 맺혔다라고 봐요. 서로 원수였던 게 아니었나. 부부지간은 아니었다라고 봐 부부지간은 아니었고 원수지간이었다. 음, 그렇게 보여요. 원수지간이었다. 그렇지만은 저기 서로에게 웃는 낯으로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월왕 구천 있잖아요 와신상담 음. 저기 막 장작더미에서 자면서 곰에 쓸개를 갖다가 매일같이 그걸 빨면서 부모의 원수를 잊지 말라 라고 해서 결국은 10년, 20년인가? 10년인가 20년 만에 어 복수를 하잖아요 어. 그 복수를 하, 복수를 할 하, 하, 어, 복수를 했다 말을 더듬네 죄송합니다 복수를 하듯이 옛날에는 그렇지 왜냐면 상대방도 파워가 있고 나도 파워가 있으면 은 섣불리 못해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두고서 이렇게 서로 쌍방이 칼, 마음속에 칼을 갈던 사이가 아니었었나 싶어요 음. 그래서 이 둘은 어떻게 되나 그럼 화해를 하나 아니면 그 과거에 묵은. 어, 원하는 풀고서 화해를 하나 안 하나 어디 봅시다. 어디 보아요. 어, 그렇지는 않다. 어, 두 마음을 품고 있다. 어, 두 마음을 품고 있다. 하지만 어, 내색은 하지 않는다. 어, 그렇지. 내색할 수는 없지. 이게 또 외교 외교적인 문제도 있으니까. 어, 어디 봅시다. 외교적인 문제도 있으니까 어디 봐요.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왜요 라고 하면은 음, 저쪽에서 먼저 칼을 뽑아드는게 아닌가 어. 근데 이 사람이 좀 오래 준비하고서 이 여러분, 여러분을 쳐들어오는게 아닌가 싶어 음. 이, 오래 준비를 했다라고 봐요 어. 그,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오래 준비했는데 자기가 만족할 만큼 어떤 레벨에 온게 아닌가? 그래서 이 사람이 그치, 여러분들한테 다시 어, 찾으러 올라, 나라를 찾으러 올라 그런다. 아니면 나라를 먹으려고 올라 그런다라는 거지. 어, 왜냐면이 사람은 굉장히 이런 거에 자기. 그 업적이나 남들한테 그런 거 있잖아요. 어, 그리고 이 사람 좀 싸우는 걸 좋아해. 싸우는 걸 좋아하고 남들한테 인정받는 걸 좋아하고 그다음에 자기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 여러분의 나라를 갖다가 쳐들어 온다라는 거예요. 왜? 어 가져야 되니까. 어, 목 목적한 것은 가져야 된다라고 가져야 된다라고 봐요. 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 오, 같지는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라고 어디 봅시다 이게 협상이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은 여러분하고 협상을 하는 게 아닌가 협상을 한다라고 보는데 어흠,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라고 봐요 앞에서는 뭐 끄덕끄덕끄덕하지만 뒤에 가서는 이럴까 저럴까 어떻게 할까 하고서 이 사람이 왜냐하면은 쳐들어왔지만 이 전쟁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옛날에 전쟁은 어. 왜그러면은한번 전쟁을 하면은 지금도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나라가 휘청휘청거리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수단이 좋았던 것 같아 수단이 좋아. 어떻게 외교적인 이런 걸로 이 사람을 갖다 어느 정도 지연을 시킨 게 아닌가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하고 이 사람의 관계가 계속 이어졌던 게 아닌가 음. 이런 식으로 이어졌다라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라는 거죠 끝이 끝이 어떻게 됐냐 음 그렇지만 서로가 원하는 것은 얻지 못했다라고 봐. 쌍방이다 얻지 못했다. 그냥 이런 상태로 가다가 전생이 끝난 게 아닌가. 맞아요. 전생이 끝난 게 왜냐하면은 여러분들도 수단이 굉장히 어, 여러분들도 굉장히 머리가 좋았다라고 봐 머리가 좋았고 여러분의 마음을 갖다 쉬 드러내지 않았다 여러분 그 어, 여러분도 그런 거지 그 여러분들이 그 마음 속으로 복수의 칼은 갈았지만 복수의 칼은 갈았지만 그래도 이 사람한테 왜냐면 다른 나라 사람이라도 이게 외교란 게 있으니까. 그쵸, 자비를 베풀고 어느 정도, 이그두 나라 간의 그 상호간의.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한 외교를 펼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 외교를 통해서 커다란 전쟁에 이런 것도 다 막았다라는 거지. 그래,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은 그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어, 늙어 죽었고 여러분들도 끝내 복수는 하지 못했다라고 봐. 어, 쌍방에 한 대씩 먹었다. 그렇지만 이 사람도 거기에 대한 아쉬움을 품고 죽었고 여러분도 거기에 대한 아쉬움을 품고 고 죽었기 때문에 이 생에 다시 태어나서 만난 게 아닌가 무엇 때문에 어, 아직 끝나지 않은 어, 저기 뭐야, 해결되지 않은 은원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매듭짓기 위해서 만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여기는요 둘다 쌍방이 머리가 좋아 음, 이 과거에 머리가 좋았다라고 보고 둘다 뒤끝이 있어요. 둘다 뒤끝이 있고 둘다한 성격하고 그리고 둘다 이게 치고 빠지는 거 있잖아요. 물러날 때와 나갈 때 갖다 좀 알, 알았던 게 아닌가. 그리고 언변도 좀 좋은 거 같고 언변도 좋다라고 봐. 그러기 때문에 이런 전쟁 같은 거나 이런 것들 갖다 다 말로서 막았다라고 봐요. 커다란 손실이 될 거를 말로서 막은 관계가 아닌가. 자 3번 카드 어때요? 즐거우셨습니까? 들어보니까 비슷한가요? 어, 비슷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옛날 이야기인데 생각하, 생각, 어,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전생이잖아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맞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이생상에 비교하다 보면. 그쵸? 네 3번 카드 리딩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를 부르신 분전생에 나는 그저 어떤 관계였기 때문에 어, 어떤 어, 관계였는지 어, 그래서 이, 이 생애에서 만나게 됐는지 어디 봅시다 음, 여러분들은 옛날에 학자였나? 어, 학자였나 어, 그런데 이게 뭐지요? 어, 옛날에 학자였어요 어, 학자였는데 어 원래 학자들은 돈이 없잖아 근데 여러분은 풀 소유 <웃음> 풀 소유 학자였다라고 봐어풀 소유 학자였다 어 소유한 게 너무 많아서 어,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집안 대대로 나오는 재, 어, 내려오는 재산이 많았다라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변에 신경 하나도 안 쓰고 하고 싶은 공부 시컷 하고 살았었던 게 아닌가. 음, 그렇게 여러분들은 조상 대대로 좋은 환경에서 살았다라고 봐요. 그런데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그렇게 오랫동안 갖고 왔던 것이 한 번에 무너졌다. 어떻게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나요? 그럼 옛날에는 그런 거 있잖아. 무고도 있고 옛날에 그 저기만 삼족을 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야? 그렇 역적으로 몰아붙이는 거지. 음. 왜요라고 하면은, 집안이 이렇게, 여러분들은 되게 잘 살던 집안이 아니었었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공부만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응. 공부만 해서 상관없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암수에 당했다라고 봐, 옛날에. 응, 암수에 당했다. 응. 그래서, 어, 그래서 왜요라고 한다 보면은, 집이 너무 커. 어. 집에 재산도 너무 많고, 그리고, 집안사람이 이게 뭐 옛날에 그 세도전체 안동 김씨처럼 여러분의 집안이 엄청난 세력을 갖다가 어, 저기 한게 아닌가 그래서 한순간에 몰락을 해버린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음 한순간에 몰락을 했다. 워낙 가문이 크다 보니까 어, 왕을 능가하는 파워를 갖고 있었지 않았겠나. 그리고 또그 다복하다 그래야 되나 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잘 돼가지고 이, 그런 거지 이이 이 나라의 사람은 여러분의 땅을 안 밟고는 집에 갈수 없을 정도로 부자였다라고 봐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 음 어디까지 했죠? 어, 기억이 안나 <웃음> 그냥 계속 이어서 리딩할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신을 당한 것 같아. 근데 이 배신이 굉장히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모함을 받은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야. 그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그런 거잖아.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치. 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음. 그 저기 뭐야. 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저기, 막, 이걸 갖다 되찾겠다라는 거지.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 그, 저기, 막, 도망가서 산 속에 숨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 산 속에 숨는다, 도망가서. 왜 그러냐라고 하면, 여기 있으면 죽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도망치는 것 같아요. 어, 도망친다. 누군가가 도와줘갖고 도망치는 것 같아. 음, 어디 봅시다. 헐. 왜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도망치게 도와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사랑에 빠지는데? 어, 복수 안 해요? 응? 복수, 복수해야 되는데 복수 안 하겠다는 거야? 그 사람하고 사랑에 빠져요, 산 속에서. 산 속에서 진짜 난리 나는구만! 산 속에서 김이나! 산 속에서 김나! 만두 쪄먹어도 되겠어! 와! 여러분들 그그 그 모함으로 이제 가족이 다 이렇게 집안에다 흩어진 거죠 흩어지고 어. 그렇게 되고 그 이제 누군가가 배신을 때린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도망쳐야 되잖아 그래도 저기 막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도와줘요 그러니까 도와줘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산속으로 도망친다는 거야 근데 산속에서 사랑에 빠져 버렸네 음. 사랑에 빠지고 복수할 생각도 안해그럼뭐 어. 하냐 라는 거지 뭐 하긴 뭐 하겠어요 사랑에 빠졌는데 산속에서 얼마나 좋아 <웃음> 나는 자연인이다 <웃음> 그렇게 되는 거지 뭐 음. 아유 이게 실제로였으면 얼마나 좋아 어. 맞아요 산에서 서로를 갖다가 의지하면서 사는 거 같아 어. 이 4번 카드 뽑으신 분 도대체 누구예요 오 대박이다 근데, 왜? 맞아. 어, 산 속에서 그렇게 하고 산다. 서로를 의지하고. 음, 복수할 생각은 안 하고? 어, 복수의 칼을 갈아야 될거 아니야? 음, 어디 봅시다. 그래서, 어, 저기, 마, 그 마음도 있지. 그 마음도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복수는 하기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 옛날에 이 복수나 이런 것도 다 돈이 필요해요. 어. 아니면 집안을 일구어야 되는데 너무 산속에서 가난하게 산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옛날에 그그 그 저기 뭐야 뭐 부자는 망해도 3년을 간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영광, 산속에서 그냥, 처음엔 좋았지. 어, 막, 불이 붙어가지고, 그냥, 어 추운 줄도 모르고, 그냥, 어그 산속에 뭐, 나무껍데기 그런 거뭐 하고, 뭐, 아니면은 뭐, 저기, 토끼 잡아, 뭐. 막 둘이서 신나 신나 예 하고서 지내다가 보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지내다 보니까 좀 불편하기도 하고 잘 살았었잖아 이렇게 잘 살았는데 어 옛날에 생각도 나지 옛날엔 이랬었는데 지금 이게 뭔가 어떻게 사람이 사랑만 먹고 사나 그 생각도 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너무 가진 게 없다 보니까 슬슬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지 음 사람은 그런 것 같아 만족이라는 게 어, 없다라는 거야 이게 느낌 안 좋아 그냥 여기서 살지 그래 사랑하는 사람하고 옛날에 여기 산속에서 살면 바람필 것도 없고 둘이 그냥 행복하게 잘살 텐데 어, 괜히 민가로 나라, 내려왔다가 일 나는 거 아니야 <웃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살다 보니까 이게 그 옛날에도 그런 거지 이 사랑의 유효기간이 옛날에도 있었나 봐 그러니까 이제 옛날 생각도 나고 이제 산속에 서 사는 것도 불편하고 아, 그렇지만 내려오지 못하는 건가 어, 거기서 그냥 살 수밖에 없는 건가 왜요 왜 거기서 그렇게 밖에 살 수밖에 없어 어디 봅시다 오... 어쩌면 그렇게 내려오지 못하고서 살다가 둘중 여러분들이 내려오려고 한 게, 여러, 저기 막, 그 여러분들의 어, 사랑하는 사람이 아팠던 게 아닌가 싶다 어, 왜냐면 이런 고생 안 해봤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둘중 하나가 아팠던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산속에서 어, 짝을 잃은 게 아닌가 싶어요 짝을 잃고 혼자가 됐다 라고 봐 음, 짝을 잃고 혼자가 됐다 아이고 이거 슬픈 얘기였네 응 음. 짝을 잃고 혼자가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어디 봅시다. 짝을 잃고 혼자가 됐다. 음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 그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복수하고 싶은 거지. 음. 옛날 자리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지. 내가 산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도망쳐서 이렇게 살 살다 보니까 그런 거지. 내 사랑하는 사람도 지키지도 못하고, 어, 내 사랑하는 사람도 지키지도 못하고, 내가 빨리, 어, 우리 그, 누, 누명을 벗고, 누명을 벗고, 우리를,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만든 것들을 갖다가, 이제 뻗샤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게, 그 마음뿐이지, 실질적으로, 이, 자, 본인이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어, 본인이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됐냐라는 거야. 음, 어제봅시다 할수 있는게 없지 요즘도 아니고 음 왜냐면 이게 지금 뭘까요 어, 주변에 여러분들이 도움을 구할 사람이 있나 그래도 과거의 인연들 여러분하고 저기 했던거 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음 결국은 아무리 주변에 도움을 구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계획을 세워도 되지 않는다라고 봐요. 과거에 그게 되지 않았다. 음, 과거에 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뭐, 여러분들이 옛날의 영광을 갖다 되찾고 싶은 걸 갖다가 그, 대찾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여러, 그, 그, 여러분이 아무리 도움을 청해도, 그 사람도 자기가 지킬 게 있잖아. 자기가 지킬 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을 도와주지 못하고, 여러분들 다 외면한 거지. 그러다가, 왜, 너무, 옛날엔 진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잖아요. 요즘하고 좀 달라. 요즘은 내가 어려우면은, 뭐, 뭐, 은행 가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알바도 뛰고, 이렇게 해서 할수 있겠지만, 옛날엔 그게 아니잖아. 그,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복 어, 복수의 꿈은 어, 물거품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도 다 그렇게 잃고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떠나는 게 아닌가 어, 그래서 떠나가 가지고 그렇게 생이 쓸쓸하게 마감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어, 여러분들이 음, 여기서 두 사람이 나오잖아 여러분을 망하게 한 사람들. 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해 봐봐요. 여러분이 그 잃었던 그 사람, 사랑하는 그 사람, 어, 그 사람이 지금 현재 누굴 것이며, 어, 그리고 여러분을 망하게 했던 사람은 누굴 것이며, 그렇지? 그리고 여러분의 도움을 외면했던 사람은 누굴 것인지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을 쫙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어디선가 맞는 게 있을 거야. <웃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그렇다. 그래도 그 산속에서 둘이서 사랑하면서 살았을 때가 되게 좋았는데 그때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음, 너무 산속이다 보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어, 이 여기 곱게 자라신 양반들이 할줄 아는 게 뭐가 있겠어.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 병이 나서 어, 그 사람을 잃어버리고 혼자가 됐다라는 것지. 음. 자 암튼 그 여러분을 망하게 한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을 갖다가 속세이고 있는 그 왼수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자 4번 카드 리딩 즐거우셨나요? 네, 재미로 본전 세계 그 사람과는 어떤 관계였냐라고 하면 여기는 인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음, 저기 막이 한번 풀어보세요. 어, 댓글 다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 그 사람은 누군 것 같고요. 그 사람은 누군 것 같고요. 한번 추리해 보세요. 네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